안연들 하신가 모르겠습니다. 금일은 <웃음> 정의년 아, 음력 아, 12월 30 30날이고 토요일입니다. 음력으로는 아, 11월 13일 토요일이구요. <웃음> 아, <웃음> 여러분들과의 채널이 어, 그래도 올한해 이렇게 저렇게 만나 뵙게 되고 그렇습니다만 이제 이게 제이올 2017년 정의현의 어, 마지막 <웃음> 영상인데 싶습니다. 그래서 이 천일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자는 것은 이한 해를 보내면서 어, 모두가 다 잘들 보냈고 어, 행복하셨길 바라면서 어, 다가오는 내년은 무술년입니다. 무술년. 음, 개띠. 아, 개띠해죠 개띠에. 2018년은 개띠인데 물론 음역으로는 아직 좀 남았습니다. <웃음> 한한달 보름 정도 남았나요? 이그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에, 오늘 이 천일이 <웃음> 여러분들이랑 인사를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참 예, 천쳐하다 보니까 그 이것도 참 힘듭니다. 벌써 지금 이 천일이 영상을 세 번째 찍습니다. 세 번째 아두번두 번니까 두첫 번째는 엉뚱한 사람이 배를 누르고 찾아와 가지고 중간에 캔슬 됐고 두 번째는 기껏 찍고 봤더니 이 천일이 모습이 잘안 나와서. 음. 모습이 잘 안나와서 그동안 아웃시켰습니다. 자 <웃음> 여하튼 아, 이천일이 인사말씀 올렸듯이 아, 내년 2018년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어, 행복한 아, 그런 음, 날들이 금년보다 더 많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울러 삼재에 들은 아, 인오술 아, 범띠 말띠, 개띠, 그들은 올해가 이제 묵을 삼자고 내년이 나갈 삼자입니다. 어쨌든 내년 한 해도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 천일이 딱히 그것이 어떤 작용을 해가지고, 아, 그, 각자 인간들한테 미치는지 그것까지는 뭐 딱히 뭐 렇게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예. 모른다는 의미는 그, 누리나 그런 걸 모른다는 게 아니고, 음, 그것이 진짜로 얼마만큼 이렇게 미친다든지 안 좋다든지 그걸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각자의 적이니까. 에, 하지만 옛날, 아, 선인들이, 어른들께서 말씀하시길, 어, 그런 삼재가 있다 하고, 안 좋다 하니까. 까짓가뭐평상시도늘 그러니까 조심하는데, 뭐안 좋다고 하는데 더 조심하면 나쁠 건 없겠죠. 그죠? 네. 어쨌든, 2018년. 아, 조언 하네. 이하기 바라는 마음이고, 아울러 그러면 이런 이천이 일 그냥 편하게, 아, 어떤 딱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편하게 아, 이야기를 아, 나누고 싶어서 어, 이렇게 나머, 나머지 시간, 이게 아, 러닝 타임은 30분 정도 돌아갑니다. 30분 돌아가는데, 30분 정도 여러분들이랑. 편한 얘기로서 이렇게 하고 싶어서 어? 나머지 얘기를 채우고자 합니다. 어제 어, 오늘 토요일이니까 어제 금요일이죠 늦없이 어, 이천일 집에 있는데 어, 인터폰 벨이 울렸습니다. 근데 이천일이 이 점사보는 것으로 이렇게 먹고 살지 를 않다 보니까 굳이 누군가가 어, 연락도 없이 점사 이 벨을 누르다 이러면은 어, 함부로 전화를, 아니 인터폰을 받지 않습니다. 일단 실령님 법당에 계 이제 실장님께 여쭤보 여쭤봅니다. 아이 배를 놓는 사람이 이 이천일을 보고 싶어 온 건지 점사를 보러 온 건지 그래서 또 봐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래서 실령님께서 봐줘라 그러면 봐주고 아네 손님이다 봐주고 이런 식이지 그게 아니면은 절대로 안 봤습니다. 그러니 어제 오셨던 그분 같은 경우도 배를 렀고 이천일이 아, 뭉쓰고, 안 봤던 찰나에, 실력님께 여쭤봤더니, 봐줘라, 하는 그런 얘기 했었고, 바로 이제 얼마 있다가, 이제 그,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 뭐 뭐하니, 아래층 주인 아저씨한테, 아, 주인 아저씨를 만나서, 주인 아저씨가 전화, 전호을 줘서, 걸어도 했습니다 근데 이미, 봐줘라 하고 얘기한 마당에, 전화를 안 받을 수도 있었으나, 안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대더니 천일일 법사님 하고 찾는 겁니다. 그래서, 어이 웬일인가 해서 보 왜냐하면은 보통 일반 사람들은 천일법사라는 그런 용어를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찌된 일인가 확인을 했더니 서울서 왔답니다. 어 그러면 전화를 하고 오지 어찌 이렇게 왔느냐 했더니 전화번호를 물러왔답니다.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 유튜브 영상을 보고 아이 천일을 한번 만나야 되겠다. 해가지고 카페 어제 다음 카페 경천사입니다 경천사 그거 찾아 들어오셔가지고 어쩌지 하다 보니까 옛날 그 올려놨던 주소를 찾아가지고 주소만 찍고 온 겁니다. 근데 이 공지방 쪽에 들어가 보면은 이 천일의 전번이나 아 그런 게다 있습니다. 이 천일과 인연이 안될것 같으면 이 천일이 집에 없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랬었는데. 서울에서 늦어도 없이 저이 주소만 찍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찾아왔는이성의가 정말 로귀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일단은 그래 찾아왔으니까 잠깐만 기다려라 그러고 내려가서 모시고 올라왔는데 이 천일이 어제 아침에 그러니까 저, 저 사람이 서울 서신 분이 점심 때 12시경에 왔습니다. 근데 아침 꿈에 이 천일이 문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몽을 할 때, 아, 이게 무슨 꿈이다. 이 천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나.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누가 올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면, 가끔, 아 정말로 중요한 손님이나 이 천일이란 데꼭 알려주고자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있을 때는, 미리 이 천일이란 데 꿈으로 보여줍니다. 그꿈 내용은 뭐였냐면, 아침에, 이 중계, 저기, 그릇, 집기, 그러니까 식당용품, 그렇다고 해서 뭐 식당 뭐큰 번호나 화로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것을 거래하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중고물품 거래하는 데를 생각하면 됩니다. 다른 데 식당 안 하는 데서 물건 잡아다 놓고, 필요한 사람 와서 사가고, 또 자기가 필요한 거 가져가서, 거기에서 교환을 해 가고, 그러한 곳인데 이천일에 의원 남자랑 같이 1톤 트럭을 타고 거기를 갔고 거기서 그 장면을 보다가 뭔가를 한다고 하다가 불이 확 났고 이천일에 열심히 불을 끈다고 노력을 했고 나중에 보니까 큰 비닐하우스 같은 이런데 있었던 그릇들 집기들이 싹 팔리고 없는 겁니다. 가득 쌓였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래서 이천일이 그 사장 약간 점잖게 생긴 사람 아저씨였는데 경기가 없어서 그게 안 팔리고 그러면 그 사람도 이제 손해가 많을 텐데 그게 다 팔렸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 한겨울에 그래서 이천일이그 사람한테 덕담을, 덕담을 했습니다. 아참잘 됐다. 응 어? 얼마나 좋냐 하는 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양반도 끄덕끄덕하면서 그렇다고 맞다고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 사람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데서 다른 물건을 잡아놓고 다또 장사를 또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깼습니다. 그러다 근데 그 와중에 잠깐, 어제 그 친구한테 듣고 적금 얘기를 해줬는데, 이천일이 그 말, 로그 기름 냄새, 석이 냄새 같은 거 나는 무슨 쪼만한 물건 같은 거를 이렇게 쫑따쫑따해서 내려주고 뭐 어쩌겠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이 그릇집에 그이유 냄새 나는 그런 물건이었는지 기계 부품 같기도 하고 하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두 개 이렇게 내려주고 어쩌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런 게 있었고. 저 친구를 만나서 그러니까 아이 그릇 그릇과 집기는 뭐냐하면 바로 에, 사업과 재물입니다. 사업과 우리 이거 실상에서 그릇이 없으면 다못 먹잖아요. 물론 그냥 먹을 수도 있습니다만 필요 물품이라는 거죠. 거기서 그릇이 깨지거나 그릇이 안 팔려 가지고 잔뜩 쌓여 있거나 사장이 코가 석자가 돼 있다 이랬으면 안 좋았겠죠. 근데 알고 봤더니 어제 찾아온 저 친구가 하는 일 자체가 물었습니다. 확인하다 보니 무언가 중개업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중개업. 중간에 이것저것 연결을 해주고 딱 사업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천일에게 알려진 것이랑은 정확하게 딱 맞았죠. 또한 저 친구는 한 일주일 전 꿈에, 아, 고향인가 뭐 어디로 간다고 하는데, 버스나 이렇게 기차 타고 될걸 갔다가 비행기 타고 간다고 해서 비행기를 타고 갔답니다. 갔는데, 거기서, 아, 자기가 무슨 묵을 숙소라고 해서 거기를 들어가는데, 거미줄이 한 이만큼 두꺼운 것들이 막 사방에 쳐져 있어서 답이 안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일단 선생님한테 가서 인사를 한다고 가서 선생님 찾아가서 선생님한테 인사를 하고, 인사를 여쭙고 그리고 다시 자기 방에 갔더니 그거미줄을 깔끔하게 치우는 그런 모양이었답니다. 그래서 저 친구가 느끼기에 아, 조만간에 아, 어느 선생님을 하나 찾아가야, 찾아가야 되겠구나 갈것 같다 하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랬는데 어제 이 천일을 자기도 생각 없이 느닷없이 나서 가지고 찾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서로 이 우리 인연법에 있어서 이렇게 만나고 어우러질 것같 얼마든지 이렇게 됩니다. 근데 나도 저 친구를 몰랐고 저 친구도 아저 친구는 이 천일 영상을 봤으니까 대충 어떤 사람이 알았겠지만 이 천일은 전혀 감이 없는 사람이었죠. 근데 이 천일한테 뭘 갖다 선령님들께서는 아침에 알려주신 겁니다. 알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잘 몰라도, 위에 선계에서는, 신계에서는, 다 교통이 되고, 인연이 되고,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어제 저 친구가 왔었고저 친구가, 음, 한 저녁 5시쯤 넘어서, 그래서 이제 뭐밥 점심, 아니, 점심 먹고, 5시쯤 넘어서 커피 한잔 먹고, 그러고 내려간다고 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 친구가 참 이쁘다는 겁니다. 왜 이쁘냐.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아, 저 친구 스타일은 여자껏 세상을 딱 우리 신력님께서 알려주시기 어떤, 어떤 식으로 알려주셨냐면은 네 손에 안 만져지는 거는 인정을 안 하는 그런 친구였었습니다. 신? 뭐 그런 게 어딨어. 부처님? 그런 게 어딨어. 이런 거죠. 내가 확인이 돼야 되고 내 손에 줘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큰 고비와 큰 아픔과 큰 시련과 이거를 딱 겪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가 아, 이거는 인간으로서 불과학력적인 어떤 뭔가의 어떤 게 존재의 그런 어떤 실체를 스스로가 느낀 거고 그 세월이 한 3년 정도 됐다고 했습니다. 3년 동안 전국의 명산과 기도 토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도 만나보고 많은 기도도 이루고 본인 스스로가 그러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대단히 잘했죠.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좌절하고 실망하고 어제 그 친구한테 그랬습니다. 너 그거 안 했으면 뒷골목 쓰러져 가지고 피 인데 가지고서 노숙자 생활하다가 언제나, 어느 날 시든 모르게 뒤졌을 거다 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분명히 결론은 그렇게 갔습니다. 근데 저, 어제 왔던 저 친구는 본인 스스로가 확실하게 전환점을 느꼈고 발견했고 정확하게 밀어친 겁니다. 그러다 보니 머리 가운데에 이걸 아, 어제 얘기다 하 했지 회라는 생각만으 이렇게 얘기 안 나와서 이제 고대줬는데 머리 가운데 이 정수리 여기를 일명 백회라고 합니다. 백회, 백회. 백회란 뭐냐. 백가지 혈이 운행을 하고 출발을 하고 하는 머리 가운데 중심입니다. 중심. 요걸 백회라고 합니다. 점회 백... 정수리. 머리 가운데 우리 여러분들 머리털 그 가운데 가마자리가 있는 거기가 아닙니다. 양쪽에 올라가고 앞뒤에 올라가고 딱 중앙에 만나는 그 부분. 요걸 백회라고 합니다. 일명 숨골이라고 합니다. 숨골. 숨을 쉬는 곳이다, 골. 그게 무슨 얘기냐. 애기들이 금방 태어나면, 애기들, 신생아. 금방 태어나면, 머리 가운데 여기가 말랑말랑 합니다. 이렇게. 뭐, 애기들 주변에 한 번,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거 말랑말랑 합니다. 왜? 네. 글로 숨을 쉰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애기가 태어나서 살다 보면, 요게 서서히 암입니다. 암으로요. 다쳐요. 단단하게 굳어요 이제 그때는 그 전에는 이게 이 애기들 금방 태어날 때 우리가 생각하기 안 다쳤다 이럴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여러분들 이 화장도 있죠 이 겉보기에는 이렇게 이렇게 이게 막힌 것 같죠 그렇지니까렇 하고 불면은 이 바람이 통하죠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나중에 서서히 막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영어로 이렇게 숨골 백회 정수리 이런 식으로 불러줍니다 인간의 모든 아, 기, 기의 집중과 기의 투입 이것은 백혈로 시작됩니다. 여러분들기술이하나는 사람들이죠. 기술이하는 사람들은 귀가 자 보세요. 우리가 뭐 손바닥 이렇게 뭐 했더니 이렇게 불고어 여기 귀 들어오네. 그 사람 따에는 그게 맞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2 0 0 0년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귀가 들어오면 발바닥 들어오고 손가락, 머리. 정수리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가운데로. 가운데로 들어와가지고 쭉. 기, 기의 운행이라 운행이다 하는 그런 표현이 뭐냐면 기 자체가 하나의 덩어리를 돼가지고몸 자체에 운행을 합니다. 기수련의 고수들은 이기 기 덩어리를 자기 몸 자체에 스스로 운행 움직입니다. 움직여요. 여러분들 생각에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뭐 그렇게 런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해보세요. 기술이 그 정도까지 가면 이 귀가 그몸 안에 자유자재로 이렇게 운행을 시킵니다. 뭉쳤다 퍼쳤다 위로 갔다 내리 갔다 이렇게 어제 왔던 그 친구는 본인이 기도를 함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백회가 열렸습니다. 우리 제자들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제자들한테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천문이 열린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 천문이 열려야 된다 하는 얘기가 있 천문이라 하면 하늘의 문입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주어야 됩니다. 그 제자들이 기도할 때 천문을 열어 주세요. 열어 주세요 하고 이렇게 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자와 하늘과의 통신을 하는 데 있어서 하늘의 문을 열어 달라 하는 뜻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늘의 문이 열리면 뭐합니까 내내내 내, 내 머리 정수리 백회가 안 열리면 하늘의 뜻을 백날 그 전파를 쏴주려고 해도 받아들일지를 못합니다. 어, 입으로 받아들여요? 아니죠. 귀로 받아들여요. 이걸 감지를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머리끝에 이게 안 떠납니다. 안 떠나. 안 떠나. 그랬을 때 우리가 천문을 열어 달라고 할때 제일 먼저 우리 제자들이 해야 될게 뭐냐면 자기 스스로 이 백회 천문을 열어야 됩니다. 백회의 문을 열어야 돼요. 백회의 문을 열어 놓고 그 다음에 천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문을 열어주고 그래야 바로 전파 사이클이 맞는 겁니다. 다시 말해 주파수가 맞는 거죠. 주파수 일치를 막 지킨 거죠. 그래야 바로 제자가 영통한 제자가 되고 능력 있는 제자가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제 사셨던 저 친구는 본인 스스로도 모르는 상황에서 기도를 하다가 천문이 열린 꼴이 된 겁니다 어제 저 친구한테 이제 자기 본인 스스로도 놀라는 듯한 어 그럼 나 무당돼야 돼요 뭐 이런 얘기 그건 아니고 무당만 천문이 열리는 게 아닙니다 기수은 하고 도공부를 하고, 도를 많이 닦은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은, 기도하는 와중에 자기도 모르게 천문이 열립니다. 쫙 열립니다. 근데 허접하게 기도해서는 안 열리죠. 정말로 진실되게 딱 노력하고, 집중할 때, 그 어느 타이밍에, 천문이 쫙 열립니다. 거기에다가, 만약에, 우리가 말한 제작감이라든지, 그, 영이 맑은, 영이 맑은 이러한 중생들은 두두닥 열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친구는 한 3년 동안을 전국 유람하듯이 돌아다니면서 명산과 사찰과 가서 기도를 할 때마다 돌아다닐 때마다 거기에서 주는 모든 지기를다 느낍니다. 그렇지 않으면 느낄 수가 없어요. 본인 스스로가 이미 천문 열렸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천문이 안 열리면 자기가 아무리 좋은 명산을 가더라도 그걸 못 느낍니다. 느끼해 아이고, 추워라. 아이고, 더워라. 이것 말고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 저 친구는 그 옛날에는 이 조상이라는 개념과 이런 것도 지금, 물론 내, 내 손바닥, 이게, 이게, 이게 제일 중요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중요성을 좀 몰랐었죠. 근데 이제는 알은 겁니다. 알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가 그동안 홀대하고 몰랐던 조상님들을 위한 본인 스스로가 마련한 재물을 가지고 죄도 올리고 인사도 올리고 극라방생 발언도 하고 그랬다 했습니다. 얼마나 이쁩니까? 그러다 보니 그 조상님이 또그자 당신 자선이 그렇게 하니 이쁘니까 그걸 또 챙겨가지고 오는 애군을다 막아내주고 응? 가는 길에 널린 자갈돌 다 치워주고 편팍하게 깔아주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천일이 어 여러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제 꽀던 그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절간에 부처님이 있더냐 없다고 해서 맞죠? 없습니다. 출간에 무슨 부처님이 있어요? 부처님 없어요. 있어야 부처님 형상을 한 불쌍 불쌍이 있어요. 불쌍. 불상. 불쌍이 있지 부처님이 계시진 않아요. 교회, 예배당 거기 가보세요. 예배당에 가면 예수님이 계신가요? 없어요. 예수를 형상화한, 예수님을 형상화한 십자가와 예수 형상만 있으면, 천주교 가보세요. 성당 가보세요. 그 성모 마리아 계신 거 아니에요. 성모 마리아 형상을 한그 형상이 있을 뿐입니다. 저희 같은 제자, 우리 법당. 저 법당 안에 신령님이 계신가요? 우리 법당 안에 막 그, 산신령님, 용왕님, 막, 뭐, 응? 칠성님 다 계신데. 우리 저 할머니 막. 그분들이 계신가요? 아니에요. 자 그러면 또 한가지 부처님이 복을 줘요? 예수님이 복을 줘요? 저 신령님들이 복을 줘요? 아니에요. 그 바쁜분들이 어딜 대뭘 무얼 는게 복을 줍니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저 부처님이 그 복을 줄것 같으면 인도나 부탄이나 저쪽 티벳이나 저쪽에서 최고로 잘 살아야 돼요 특히나 티, 티벳, 부탄 이런 데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불경만 외우다가 죽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저렇게 살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면 지금 저기 예루살렘을 놓고 저렇게 싸움질하면 안돼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응? 같은 저 이복형제라는 거. 저죽기가 올라가면 형제예요 형제.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막 얼마나 전쟁하고 싸우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복은 누가 주느냐. 조상님이 주는 거예요. 조상님이. 조상님이 잘 돼야 됩니다. 어제 왔던 저친구 한테도 이천0년에 그런 얘기하셨습니다. 아,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 중에 음무로 양으로 많이 도와준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음은 바로 조상님들입니다. 조상귀. 양은 하늘입니다. 태양, 하늘. 하늘과 조상과 같이 어우러지는 겁니다. 좀 전에 부처님, 예수님, 그 뭐요, 신령님 이런 분들 하늘의 존재를 퉁쳐봤을 때. 아까 좀 전에 안해준다겠죠안 해주는 겁니다. 내가 어제 그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각 동네에 독거노인과 못사는 사람, 외로운 사람 뭐뭐 뭐 등본 떼주고 이런 건다 동사무소 직원들이 하지 대통령이 안 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좀 동네에 쫓아다니면서 누인 내가 밥을 먹었는지 애들이 잘 사는지 학교는 갔는지 이런 거확인합니까안 하잖아요. 누가 해요. 통상무소 직원이에요. 대통령이 안 해요. 이천일 대전 옆에 계룡산 명산이 있습니다만, 계룡산의 신령님이 간혹 가다가 이년은 젖어가지고 보내주고 그럽니다만, 계룡산 신령님이 딸마다 이천일 쫓아다니면서, 어, 그래, 도 잘하고 와서, 어, 그래,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최고야. 내가 알아서 복줄게. 그러시는데 안그래요안그래요 안 그래요. 바로 그런겁니다. 내 조상. 내 부모. 내 부모 엄마 아버지도 모르고. 아. 그게 산조상입니다. 어제 그 친구한테 질문했을 때그 친구 알더구만요. 3년 동안 자기 스스로 많이 했으니 알더라구요. 알더, 알더, 조상 중에 산조상, 죽은조상 둘이 있습니다. 산조상은 내 부모고, 죽은조상은 이미 가신조상이고, 그 선망조상이라고 합니다. 선망. 먼저 죽은조상, 후망조상, 뒤늦게 죽은조상. 이렇게 분류합니다. 산조상, 내 부모. 자기 산조상한테도 제대로 못하고, 자기 죽은조상한테도 죽은 제대로 못하는 것들이 어디가가지고서는, 살려주세요, 복주세요, 뭐 잘되게 해주세요. 이러고 앉았습니까? 여러분들 절간에 가서 백날 연등 달아봐요. 연등 을왜 달아요, 그거? 교회가 가지 백날 헌금하고 할렐루야 하고 찬성해봐요. 정작 자기 조상은 나몰라라고 자기 그 산조상, 부모님은 팽개쳐놓고 뭐 어디가 가지고서는 소원을 빌고 잘되게 달라 복달라고 해요. 여러분, 해도 집으로 가가지고 태양 떠오르는 거, 와, 하늘 잘 되게 해주세요. 누구한테 비는 거예요, 태양한테? 한들한테? 개코나요 개코나. 아니에요. 내 조상, 내 부모가 날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부모님이 잘 나가, 돈도 많아. 그러면 부모님 덕을 보죠. 여러분들 친척 중에 누군가가 어디 뭐 회사 사장이고 회장이야 뭐 작은아버지가 뭐 큰아버지가 외삼촌 누가 뭐, 뭐 이랬어요. 그럼 거기 가서 그분들한테 덕을 볼수 있죠. 그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생판 모르는 너미 기업에 다른 기업에 다른 회사에 취직을 하려고 하면 고달프죠. 잘안 되죠. 취직에서도 여차하면 잘리죠 그래요 그게 바로 그런 거예요. 어제 찾아왔던 그저 친구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뒤늦었지만 자기가 신심으로 정성으로 위해하고 빌고 따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게 그 공덕과 그 덕이 뒤늦게 발현돼 가지고 착착착착 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어제 너왜 왔느냐고 물었을 때이온 목적이 뭐냐 했을 때 자기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프로젝트가 있는데 거기에 성사 여부를 여부가 궁금해서 왔다, 그랬어요. 그럼 니가 생각했던 자기가 어떠냐 했더니, 자기괜찮아 그래, 괜찮다. 왜? 이미 이 천일 아침 꿈에 꾸여줬기 때문에. 물건이 다 팔리고, 불이 확 일어나고. 근데 그것은 온전히 어제 왔던 그 친구가 이뻐가지고 하늘에서 팍팍 밀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본인 스스로가 예전그 자기 길을 못 찾았는데 이제서 큰 깨달음을 얻고 자기 길을 찾아가면서 주변 정리를 하고 쫙 가니까 추상님들이 나서신 거죠 어제 왔을 때그분저 사람, 그 사람 같은 경우 특히나 할머니가 많이 이뻐하시고 챙겨주시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늘리기입니다만 조상들도 아무나 다 그렇게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럴 능력이 돼야 돼요 이 천일이 옛날에도 많이 얘기했지 습니까 유튜브도 한번 드셔보세요.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이 천일 얘기 주고. 그래서, 내년 여러분들이 2018년 복을 빌고자 할 때, 절을 찾고, 교회를 찾고, 성당을 찾고, 이런, 저희 같은 제자들은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제일 기본은, 내 조상, 산조상, 죽은조상, 내 조상 한 대부터 잘하라는 겁니다. 내 조상. 그게 1번이에요, 그게 1번. 옛날, 그, 그런 말도 있잖아. 수신제가 오고 치고 평천하라고. 자기 집도 못 다스리는 주제에 뭘 나, 나라를 다스리냐.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자기 집 조상들은 제대로 모시지 못하는 주제에 어디가가지고서는 복달라고 하냐고요. 부처님이나 예수님한테 뺨때기 한대 맞을 일이지. 가서 네집 가서, 네집 구석이나 잘해, 이 새끼야. 이러죠. 그뺨 맞을 일이지, 그거. 아셨죠?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제 저 친구 얘기를, 그, 이제, 이코로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이 천일 그 전화번호를 기존에는, 그, 따로 정식으로 오픈하지 않고, 왜, 가끔, 제자들 보면, 막, 뭐, 무슨 당, 어쩌고저쩌고 해서, 막, 안 내놓고 내놓고, 막, 장사 속 같이, 막,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되는, 그런 게 싫어서 이천에 안 했는데, 아, 요 동상만큼은, 이천일이, 그, 상단에다가, 전화번호를, 아, 공식적으로 띄워놓을 것 싶습니다. 왜냐하냐면 이천일은, 언제든지, 찾아오시는 것은 다 반겨줍니다. 대신, 전화를 미리 하고, 오셔야 됩니다. 이천일이, 겨울이다 보니까, 조금, 한가진부분인데 일주일 내내 바쁩니다. 이, 뭐, 이걸저 뭐, 짤다 없이 아픕니다. 먼 곳에서 오셨다가 허탕치고 가면 안 되니까, 아, 어제 저 친구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없으면 어떡할 뻔 했냐 했더니 30분 간격으로 왔다 갔다 가면서 5시까지 오후 5시 배를 하라고 생각했답니다. 이게 얼마나 이쁩니까, 이게. 저런 마음을 가짐, 가짐을, 마음가지을 가지고 계시니, 신령님들께서도 안이빨리 하나도 없죠. 그래서 먼 곳에 오셔가지고 허탕허치면 안되니까 이 천일과 오건나면 안되니까 미리 꼭 전화로 예약을 하고 오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간혹 어떤 분들은 전화상담도 되냐고 이렇게 여쭤보는 게 있는데 전화상담 절대 안합니다. 절대 안합니다. 봐야 됩니다. 서로 봐야지 본 얘기를 해 줘. 그렇게 하고 그러면 뭐려놓으면 아, 복채가 부담된다. 그냥 오셔도 됩니다. 그럼 이 천일이 아 점사로 써 있게 봐 먹고 사는 걸 용인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뭐복채얼마지 이런 소리 안 합니다. 그렇다고 안 받느냐? 받습니다. 받는 대신 얼마를 돌아오라안 합니다. 없으면 그냥 가시면 되고 정이 천일을 보고 싶은데 나 거기 내려갈 차비도 없다. 그럼 얘기하세요. 차비 붙여주고. 이 천일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는데, 이제는 오늘 이, 영상만큼은 상단에다 전화번호를 띄워놓을 거고, 아, 여긴 대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카페에 칠성당, 아, 다음 사이트에 칠성당이라고 치면 나옵니다. 아니면은, 그, 인터넷에다가 천일법사하고 딱 치면은, 이 천일의 글과, 뭐, 카페, 카페 이런 거쫙 나옵니다. 그클릭하고 들어와도 됩니다. 공지방에 주소랑 전화번호 자세히 있으니까 그렇게 들어가서 확인하셔도 되고요. 어? 여하튼, 이제